안녕하세요. 위드스피치입니다. 2021년 01월 27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이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IM 성교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열흘 만에 코로나 전국 확진자 50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 IM 성교회 집단 감염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안심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지켜야겠습니다.